반갑습니다.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려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장에서 출발을 해서 단장단장으로는 오 어, 무해진 시스템입니다. 이렇게 치는 무해진 시스템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번에는 곱하기 6만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. 뭐 시스템 명칭은 6 시스템이 되겠죠? 자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이고요. 활용도가 아주 높은 시스템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. 식스 시스템입니다. 자 식스 시스템 자 시스템에는 숫자가 부여가 되죠. 요거는 숫자 부여가 좀 간단하죠. 일단은 자 확인을 해볼게요. 단 쿠션 원 쿠션 포인트입니다. 자, 여기가 제로 10, 20, 30 자, 이렇게 되고요. 출발 포인트는 내공의 출발 포인트입니다. 자, 장쿠션 두 번째 점이 제로입니다 거기서부터 1, 2, 3, 4, 5 이렇게 올라갑니다. 자, 식식 시스템 무조건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. 출발에 곱하기 6을 하면 코너를 돌고 나온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 배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5, 4, 3, 2에 있네요. 2. 2 곱하기 6은 10이죠. 자12 포인트를 바라보는지 확인을 하시고요. 어, 바라보고 있네요. 그러면 자 무회전 시스템이니까 무회전 중 상단이나 조금 더 올려서 상단 정도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피드는 가까우니까 뭐 1.5일 정도면 충분하겠죠. 자 미들 팔로우가 나가면 되고요. 자중 상단 어, 정확하게 나가고요. 622 12. 12 포인트를 향해서 리들 팔로우. 자, 이렇게 하시면 코너를 돌아갑니다. 자, 요렇게 치는 겁니다. 이 시스템은 비퀴치기, 음, 앞돌리기 다 가능하죠? 자, 시스템을 익히실 때는 항상 스트로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시스템은 스트로크를 익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요. 자,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스트로크 집중하시고요. 이번에는 앞쪽 구간에 옮겨봤습니다. 자, 5에서 출발이네요. 5. 5 곱하기 6은 5, 6, 30. 그럼 30포인트를 바라보는지 보고요. 음, 바라보고 있네요. 그러면 1.51 스피드. 미을 팔로우가 나가야 되지만 여기서 단 쿠션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들보다는 숏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 샷은 더욱더 부드럽게 숏으로 나가셔야 됩니다. 속도가 빨라 버리면 쿠션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내공의 튕김 형상으로 길어지겠죠. 자,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자, 5에서 30을 바라보고 중상단 미들발로우 숏팔로우죠. 자 5에서 30을 바라보고, 중상단, 미들 팔로우, 쇼팔로우죠. 자, 자, 이렇게 코너를 돌고 나옵니다. 그러면 음, 이번에는 앞돌려치기 한번 하고, 뒤돌려치기 또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.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. 자 배치가 이렇게 있으면 앞돌려 치기가 되는 거죠. 내 출발 값을 잡으실 때 근접한 포인트로 요렇게 선을 큐대로 선을 이렇게 끊어 꺼놓, 놓습니다. 그런 다음 자 5, 4, 3. 3 곱하기 6은 18포인트죠. 어요 18포인트가 맞네요. 만약에 여기서 하면 이출발에 12포인트 이렇게 하면 내 출발에 각이 아니죠. 그래서 출발 각으로 만든 다음 곱하기를 하시면, 자, 훨씬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18포인트. 자 두께를 봤더니 8분의 2.5 두께 내지 3 두께 정도 나오네요. 뭐, 3 두께도 가능하고 2.5 두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샷은 간결한 미들 팔로우가 나가면 되고요. 자, 일족구를 먼저 맞고 가니까 1.5레일보다는 2레일이 낫습니다. 아 스피드죠 중상단을 정확하게 주시고 8분의 2.5두께 내지 3두께 미들팔로 투레일 스피드 투레일 스피드 대략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. 자 조금 길게 왔는데, 그래도 무난하게 득점이 가능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비껴치기 한번 해보고요. 음, 시타면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. 음, 이렇게 있을 때는 옆 돌리기도 가능하지만 비껴치기도 가능하겠죠. 자, 비껴치기를 무회전으로 칩니다. 자, 543. 2, 대충 2를 잡고요. 이렇게 그어봤더니 자 6, 2, 12, 12포인트 여기에서 평행이동만 살짝 하면 되겠죠. 이렇게 자 그러면 11포인트나 10포인트 언저리만 가면 득점이 가능하겠네요. 자 1족구를 먼저 맞고 갈 때는 자투레일 스피드 그 다음은 똑같죠. 상단 무회전, 미들팔로 자 여기서 보니까 8분의1 5뭐 두께 정도 나오네요. 그대로 미들팔로 우 투레일의 스피드. 그대로 미들팔로 우 투레일의 스피드. 자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가능합니다. 스트크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두께 맞추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. 간결하게 치는 방법도 다스트크이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뭐, 이 정도면 거의 이시스템을다 풀었죠. 뒤에 곱하기 6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음 편에서는, 음, 회전 주는 방법. 회전을 줬을 때, 어디를 공략해야지 코너를 돌게 나오고 그리고 이 목적구가 다른 곳에 있을 때또 회전 주는 법, 두께 조절법 어, 이 편에서 또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음, 무회전, 6시스템 시타 장면을 몇개 보시면서 또 충분히 스트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.